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설계사가 가공의 임무를 피보험자로 할 것을 유도한 경우 무효일지라도 보험자는 재해사망 보험금 70%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월간생명보험 225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연의 판단 피보험자를 허구의 인물로 하도록 유도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건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모집인의 행위를 사회통령과 신의측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로서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비신청인은 보험업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속 보험 모집인 비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의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인 의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 과실 비율은 30%로 보아 피신청인 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70%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